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조심스러운 심정으로 좀 예민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부디 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부터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또제 얼굴을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얼굴을 보기 보다는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화사하고 예쁜 꽃을 보시면서 어, 특히 이 영상은 작년에 제작한 어, 제가 살고 있는 판교 운중천의 벚꽃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어, 별의별 부족이 호참 많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하우스 푸어니 빌딩 푸어 뭐 건물 투어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카푸어에다가 심지어는 뭐 웨딩 푸어다 타임 푸어 워킹 푸어 뭐 베이비 푸어 실버 푸어 랜드 푸어 뭐 모든 것에 푸어를 다 붙여놓으면 이 되는 자의 별의별 푸어족들이 참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세대나간에 허세를 부리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민족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과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분화비처럼 쫓아다니는 여성들에게 제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젊지도 않은 제가 왜이 민감한 카푸어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아니, 이 유튜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인지, 뭐 뭔지 무슨 채널을 한번 보면 계속 관련된 영상들이 하여간 우연히 제 폰에 카푸와 관련 영상들이 계속 올라와서 어느 채널, 아 그러니까 니석TV라는 채널 영상을 봤는데 저는 이걸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아무리 모든 것들이 급변하는 세상이라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관련된 여러 영상들, 어느 변호사의 관련 경험담과 자신이 카푸였다는 분들이 여기에 특히 이런 영상들에 달린 댓글까지 자세히 보면서 그동안 어렴풋이 알던 카푸족들의 현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실도 놀랍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일갈하는 그 리섭님,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비슷한 또래의 사람 같던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소신 있고 따끔하게 일괄하는지 정말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얼굴까지 나타내며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또 놀란 것은 말이죠. 여러 시청자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분명히 비난 일색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공감한다느니 시원하다 진또백이다 똑똑하다 짱이다 심지어는 사유를 삼고 싶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60대 분들도 참소리를 한다는 등 칭찬하는 댓글을 보고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나이든 사람으로서 무슨 훈계를 한다거나 감히 어떤 사람처럼 일갈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딱 잔소리고만 <웃음> 세상 모르는 소리 젊은 사람들을 모르는 소리 뭐 심지어는 뭐 꼰디 티느냐 라는 소리 듣기 십상 이라는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어른들 저와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과 어, 특히 그들의 부모 또한 나라와 이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정교육과 자녀들을 잘 기르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고 오직 성적과 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 값의 폭등등으로 성실하게 살면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든 이 정부 정책과 이 사회가 근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런 것들을 훈계하거나 따끔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도 그러니까 아,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 말이 잘 통하지 를 않지 요즘에 그렇다고 학교가 하여튼 아무도 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 민족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낭비하거나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능력껏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들이지요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네 어머니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가락지까지 팔아서 가족들을 건사했고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으며 금반지 모으기 운동 이라든지 하여튼 여러걸로 해서 이 나라를 구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만의 특성이고 근성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뭐 이런 우리 민족과 조상들의 훌륭함 뿐 아니라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 제가 해외에서 겪은 이야기를 아마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건축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나라는 열사의 나라였죠 그야말로 40도가 넘는 사막의 나라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처음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트랩으로 나왔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할 정도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도 따가웠지만 무엇보다도 후끈한 열기로 숨이 다 막혀 버린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무덥고 견디기 힘든 날씨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더위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두건을 쓰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먹어가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죠 대단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이 근로자들이 쉬지 않고 야간 작업이나 휴일 작업 이런 걸 당시에 일을 OT, 그러니까 오버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오버타임은 정상 근무보다도 1.5배 더 임금을 더 받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보려고 모두가 다 나설 정도였습니다. 참 쉬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 것이죠. 그 힘든 작업 환경 속에서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모두가 고향에 두고 온 어린 자식들과 늙으신 부모님 등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어느 날 매점 앞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태국 필리핀 뭐 방글라데시니 여러 동남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뭐 이런 유럽 사람들까지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근무를 했는데 대체로 보면 하루 일과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매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콜라니 뭐 과자라든지 뭐 이런 거사 먹으며 희낭낭거렸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더못 못 사는 동남아 사람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용돈을 쓰고 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런 용돈들을 모아서 자식들이 오시며 장난감, 마누라 화장품, 카메라, 뭐또 카세트 녹음기 등 그러니까 자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 콜라 한 병, 과자 하나를 사 먹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울컥 했는지 지금도 당시 그 장면들과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다 나옵니다. 뭐 이런 금면성실하고 쌀한 톨, 물한 방울이라도 아껴가며 살았던 우리 수상들이나 민족들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네 민족의 근성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럴까요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아파트와 같은 좋은 집에서 살고 모두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던 모양인데참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몇백년 전 이조시대 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십년 아니 불과 3, 40여년 전 그러니까 지금 카프어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쪼,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성들의 붕어벌쯤되는 세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좋지요. 모두들의 노력으로 나,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내 돈이 아니더라도 우선 자가용을 타는 것도 좋고 하우스프어들 같이 돈이 없어도 뱃을 내서 좋은 집과 그런 집에 어울리는 비싼 가구에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가 중요하고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니 그때를 즐겨야 하고 그때를 잘 보내고 뭐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제가 이 나이까지 살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세월은 정말 화살처럼 빨라서 금방 그때가 지나가 버리고 또 인생에서 그때 그때 한순간 한순간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야말로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이 말을 잘 새겨보십시오. 그때의 행동이 한순간의 판단이 자기뿐 아니라 자식들과 부모님과 아, 친척들 그리고 관계되는 모든 가족들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이죠. <웃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주제 너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런 카푸어나 하우스오프어족들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는 케이팝이나 운동선수들 정말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얼마나 어린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각종 게임에 나가서 세계적인 게임에 나가서 우승도 다 하고 정말 대단하지요 특히 최근에 우리 봉준호 감독같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우리 같은 나이든 이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제가 너무나 주제넘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혹시라도 여러분들 불쾌했다거나 제 말씀 가운데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 한다면 늘 양해해 주시고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부디 여러분들 모두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